제자 부활전인데요. 아까 1차로 붙었던 캐페우스 팀대 프로젝트 볼 경기인데요. 네, 프로젝트 볼이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뛰고 있거든요. 어, 이건 체력적으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면 케페오스 팀은 아까 패배 이후에 한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즉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일거예요 23번 이선재 바로 올라가는데요. 리 안쪽 맞고 튀게 나옵니다. 좋은 리바업들. 사모 역동적입니다. 슛은 실패. 23번 이선재 바로 올라가는데요. 실패합니다. 아, 자신감이 넘쳐져서는 슛 쏘는데 거침없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슈터의 정목이 전에. 프로젝트 볼의 공격권 사무엘이 시작합니다 사무엘 대 이선재 시은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23번 이선재 와이드 오픈 세깅하는데요 네좀 세했습니다 해코드를 맞고 튕겨나옵니다 자 윌프레드 돌파 스텝백 득점 실패하고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은 성공합니다 북백 득점 성공 윌프 17번 이기성, 슛 실패합니다. 이번엔 잡아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합니다. 사모엘. 엄청, 유로스텝으로 완전히 내껴버립니다 수비수를. 리버스로 득점 성공하는 사모엘. 아, 저 선수. 아, 멋있어요. 팬이 됐습니다. 아, 물론, 중계는 평가적으로 하지 않을 것같습니다 네, 다시 사모엘이 공을 잡게 되는데요. 13번 김찬서 선수의 좋은 수비 공만 걸바냈습니다어 좋은 리바운드 17번 이기성 슛 올라가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이선제 다시 이선재 파울콜이 불리지 않는데요 네 득점은 성공했습니다 파울을 주장하지만 심판이 듣지 않습니다 자. 잡아내는 이선재 선수. 이선재 2점 올라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침없는 슈팅이 나와야 슛이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어, 윌프레드 시간차 크로스어. 어, 새로워요. 23번 연속 2득 야, 연속 2점 성공 시킵니다. 역시 슈터가 맞았어요 23번 또다시, 또다시 참, 2점을 성공시키지 못하고요 리발을 잡고 바로 돌파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선재의 적극적인 모습 보기 좋습니다 17번 이기성 2점, 2점. 이만족을 맞고 튕겨 나옵니다 3월 엘 2점 조금 잘 봤습니다 23번 이선재 또 2점을 던지는데요 아, 자신감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2점 들어갑니다. 네, 프로젝트볼에서 최윤석 선수 묵묵히 자기 를 해주고 있는 최윤석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인 것 같아요. 어 근데 프로젝트볼 선수들이 체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사무의 메인 볼 핸들러인데도 계속해서 출전을 강행하고 있어요. 이선재 딥투 들어갑니다. 아, 대단해요. 23번 이선재 선수. 도 아, 스틸 성공해내고 17번. 이지성이 메이드 합니다. 자, 최윤석 리버스는 실패합니다. 7번의 압박 수비가 좋았습니다. 박민지 선수의 수비 좋았습니다. 어, 또 득점, 또 이선재 선수였나요? 이점 제가 못 보는 사이 이선재 선수가 또 2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풋백으로 최윤석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17번 이기성 블로터 득점 성공. 최윤석에게 빼주려고 하는데요. 저선수는 배성현입니다. 스틸 성공하는 17번 이기성. 자, 조금은 부정확한 패스. 이 선제 페이크 이후에 돌파 하다가 타울에 편캐어렸습니다. 상우엘이 팔을 친것 같은 같은데요. 네, 자유투. 네, 자유다 아, 자유투 아니네요. 네. 공만 긁어낸 것 같습니다, 사모엘. 수비 아주 좋습니다. 공수의 양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모엘. 쉬운 레이업 득점. 아, 수비가 조금 너무 풀어진 듯한 모습이에요. 리드를 가져가고 있다 해도 수비에서 네,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사모엘. 포스터 비후, 스피드로 비후의 좋은 득점. 사모엘 선수는 정말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선재, 이점또 성공시킵니다 오, 이선재 선수 식감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지금 이점 4개째 메이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화답하는 차압에 실패합니다 8대14로 캡페우스가 앞서고 있지만 세경이 연속으로 뛰고 있는 프로젝트 볼의 투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23번 이선재 선수 또다시 이점을 성공시킵니다 상당히 라인 뒤쪽에서 벌써 다섯번째 이점 성공이에요 전체 득점의 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이선재 선수입니다 윌프레드 아 윌프레드 선수가 1차전에서는 슈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슈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를 3개 연속으로 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30분 동안 점포트를뛰어댕기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23번 이선재 또 슛을 쏘나요. 사이드 스텝이 또 2점. 와 저걸 성공시킵니다. 23번. 와 이선재 선수 진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슈터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저렇게 계속 2점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팀은 압박을 느끼게 되고 그 압박이 이제 의욕,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득점. 아, 사모엘 선수 잘 싸워줬습니다. 또다시 2점을 성공시키는 캡페우스 17번 이기성이었구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체력의 중요함이겠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집중력을 잃게 되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멋진 스텝백 점퍼 성공시킵니다, 사모엘. 끝까지 잘 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앤드원인가요 경기가 18대 11, 케페우스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양팀 모두 멋진 모습 보여줬지만 23번 이선재 선수의 습감은 정말 누가 봐도 막을 수 없었죠 사이드 스텝에 이은 딥투까지 성공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게 들어가면 사실 그 선수는 그날 막을 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캐, 페자벌전에서, 페자벌전에서 캡페우스가 프로젝트볼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제, 이제 마지막 경기.